엘덴 링 민심 올리는 법 서버 한달 닫고 후에 연, 연다 쓰레기게 자 다들 안녕하십니까 하우스 오브 디텐션이요? 있어 안에 아, 네, 그리고 라이브러리 있어 물론 선물 선물 방학이긴 했지만은 어 이거 세일한다 이건 할까 못할 시이라 대체로 긍정적이네 엘든닝이나 하자 그러면 할거 없으면 엘든닝이나 해 어, 헛소리하지 마시고요 뱀강 날카롭다 다들 좀 조용히 있으시고요 자 오늘 69주차 세계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잎사귀 떨어지는데 탈모 걸리겠다 야 나무가 얼마나 떨어져야 돼 잎사귀가 나무는 다시 자라기라도 하지 <웃음> 너가 제일 나빠 저 풍성이냐고요? 아니야 나도 좀 위험한데 저의 탈모를 피하기 위해서 개발자를 희생한다 컴퓨터가 안 켜진다고요? 난 이유 알것 같아 제발 이딴 게임 하지 말고 현실을 살아라 망자야 1번 <웃음> 일부안 켜주는 게 아닐까? 아니야 당신은 늦지 않았어 제 컴퓨터는 이제 늦어가지고 아 이놈 뭐안 되겠네 해서 그냥 켜졌는데그 선생님 컴퓨터는 자기 주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3080 아니어서 그러 보니까 이번에 그래픽카드 40 시리즈 얘기 들어보니까 황 회장이 좀 가격을 이상하게 팔던데 그래픽카드는 항상 홀수인 번, 번호들이 참 좋았어 가성비가 좋아 짝수 번호는 항상 안 좋았고 왜 그럴까? 이상하다 그러면서 DLSS 3버전이었나 기존에 있던 작품들 레이트레이싱 하게 해준다는 성술이 있는데 하긴 애초에 그거 레이트레이싱 기술은 뭐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좋은 편이라서 90 보통 이제 80이나 90 가는 사람들은 컴퓨터에 진심인 사람들 이제 70이나 60 사람들은 이제 일반 소, 이제 소비자죠 90이 벽돌보다 더 크다고 컴퓨터 안에 들어가긴해나 사진은 안 봤거든요 나 소식만 들었지 이번에 스펙과 같은 거 공개하는 건 그거는 봤는데 크기는 나안 봤거든요? 벽돌만하다고? 그거 컴퓨터에 들어가? 컴퓨터는 켜졌는데 엘든닝이안 켜진다고요? 내가, 내가 말했잖아 주인님 이 게임은 안 된다고 <웃음> 일단 방절식 게임 하지 말라고 <웃음> 엘든닝 너무 가끔이라 방송이랑 같이 틀면 때트로 튕긴다? 야 진짜 솔직히 그게 참 다른 게임이었으면 말이 안, 돼? 안 되거든요? 근데 엘든닝이라고 비교를 하니까 엘든닝이라면 그럴만하지 <웃음> 이상하게 수궁하게 된다니까요? 너무 갓겜이라 그런가? 싸펑. <웃음> 이번에 엘든닝 지쳤다고요? 그거 동접사 수 말하는 거죠? 들었어요? 아왜 너희들만 애니 보냐고 나도 애니 보고 싶다고 한국 언제 들어와 아니 우리나라 심이 진짜 좀 대체로 괜찮은 편이에요 우리나라 심이 진짜 사지, 사지 잘려도 그냥 통과해주는 애들인데 이상하게 이상한 부분에서 심의를 거니까 그러니까 그이상해 심의 같은 거 보면 사행성 있으면요 갑자기 진지해집니다 어? 잠깐만 사행성? 스타 거기까지 뭐 피가 튀기든 사지가 잘리든 상관은안 하고 참 희한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의에 대해서 그런줄알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통놀이 석전이 엄청 야만성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쓸데없이 스포, 스포츠 매니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문화 때문에 선정성 그게 안되잖아요 그래서 좀 기괴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심의규정 보면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렇게 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사이버 펑크 게임 자체가 잘못한게 있으면은 제 키를 너무 빨리 했지. 퇴근을 시킨 거라 수많은 버그들 이두 가지만 해결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사펑은 저렇게 만들었을까? 참 의문이네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버그가 너, 너, 많아도 너무 많아 사펑이 락스타에서 만들었으면요? 이제 사펑 가지고 한 15년 정도는 우려먹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유명한 프랜차이즈 김밥 한 줄이 얼마예요? 내가 오늘 김밥 사먹었는데 좀 비싼 감이 있어가지고 3,000원 그래요? 아 그래요? 우리 동네 앞에 무슨 김밥집 생겼는데 한 줄이 6 0 0 0이던데아니뭐 명태 들어갔대요 맵기만 하던데? 솔직히 모르고 먹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가 잘안 돼가지고 뭐 김밥에 회를 왜, 들어, 왜 넣어? 그래서 뭐 생긴 게 무식해서 마음에 안 드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쯔바이엔더를 들고 다니죠. 그 소도 들고 다니긴 하는데 그 소가 데미지가 좋긴 하거든요. 롤큐 마크요? 아 그거 롤큐 들어가면은 프로필에 무조건 롤큐 마크 박아야 됩니다. 솔직히 싫었는데 매니저분께서 박을 해요. 소속사가 부끄러운 건 아니고 굳이 저길 넣어야 되나? 넣으면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엘든링 민심 올리는 법 서버 한달 닫고 후에 연, 연다. 쓰레기게 와우 정말 대단해 서버는 정말 한결 같구만 패치처럼 한결 같은 놈 이렇게 서버가 이슈가 일어난 지도 어연 한 7개월 이상 됐나 이제 없으면 섭섭할 정도라서 근데 정이 안돼그 차이가 있죠 섭섭하지 않다는 거 만렙 찍기 뭐 어찌 보면 어렵진 않는데 지루하죠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게임 뭔가 잘못하면은 간담회 청문회 열잖아요 리턴 리턴은 청문회 안 하나? 내가 아무리 접었어도 청문회는 보고 싶은데 청문회 언제야? 게임 밸런스 작살난 거 그거 간담회 한 열어줘야지. 인터넷끼리만 만나지 말고 직접 만나 소통하자고. 최소한 총 들고 협박했냐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으니까. 칼이었나 총이었나. 뭐 뜻은 비슷하잖아. 조건 좋냐고요간지나서 좋아요. 간지단면좋지않았을까요뭐 성능도 좋고 최상위 기도 공격기도 중에 하나니까. 그나마 이번 연도에 소울, 소울라이크 쪽에 장르 나온 게임 중에서 그나마 잘 나온 게 티메시아 밖에 없네 어? <웃음> 실크송? 안 나와... 에... 얘네들 음악도 잘 만든 것 같은데? 티메시아도? 이 정도면 잘 만들지 않았어? 음성? 아 그러게 티메시아 트리플 A 게임 만들었으면은 밖 게임이지 않았을까 진짜로 <웃음> 둘이 융합했어야 했다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아니야 안돼 둘이 융합하면 안돼 <웃음> 이도저도 아, 아니게 돼버려 야 너네 집잘 이거 불타고 있더라 왠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여기에 내 방에서 말달했던 사람이 있어요? 가차 시스템이 괜찮나? 근데 들은 발로는 말달, 가차 시스템 괜찮게 돼 있다고 하던데 아무리 생각해도 웃기네 한국에 서비스하고 나서 막 말달하고 다 유행이었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고 뭐야 세달안 됐다고? 근데 그거를 그 그거를 공중분해 시켰다고? 방송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송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무료 광고잖아요 심지어 직장인들도 했었어요 게임 같은거안 했던 사람들도 말딸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말아먹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된다 진짜 물론 운영이 뭐 쉽, 쉽다고 얘기한 적은 없, 없지만은 어떻게 그거를 어? 됐나? 야석별 쓰지 말라고 인마 석별 쓰지 마 보스들은 왜 죄다 석별 걸려있냐 진짜 야,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딜좀 박히는데 이 정도면은? 자기 거 유성 잘안 보세요 자기 끼 터지는지 아니 다른 사람 끼 터지는지 잘 봐야 돼 이거 이거 뭔가 불꽃축제 같다 이쁘다 되게 물론 그 재료가 기드온이긴 하지만 <웃음> 되게 이쁘지 않아요 정말 아름다운 귀여워. 축제야 뭐야 쓰리 망해가지고 여기로 온 거야 어림도 없다 이 말이야 아아 아, 화냈네 이걸 튕기기 하네 전여친 화냈다 어허 나 엘지님 와서 결혼한 남자야 나 이제 유부나비라고 막리랑 결혼 결혼 아 그걸 결혼이라고 하나요 그, 그게 결혼이었어 나 여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소환해 줄게. 부절 없으시구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비부절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확실 <웃음> 비부절이라고 똑바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에 멀티하면은 보스들이 좀 망가지는 것 같아. 가만히 보면은. 어어 어. 어, 어. <웃음> 어이 어이, 뒤를 잘 보라고 친구. <웃음> 화염저과가 그래 뭐라도 한번 해봅시다 솔직히 잘 안될거 같은데 느낌상 화염저항이 높으니까 no. 어 뭐야 아닌데? ㅋㅋ 는데 ㅋㅋ ㅋ 야 화염저항 높다매높다매 넌지신 아군 있었는데, 그래도 모군님은 그래도 불장 때문에 좀잊지 않았을까 했는데, 어림도 없네. 모군님도 피할 순 없다. 퍼뎀은. 누가 더 나빠질 수 없겠죠. p v 유저들한테 엘드닝이좀 불만스러운 점이, 아, PVP 하는 사람들은 유저가 아니라고요. 유사 PVP 게임, PVP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비교는 해보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같은 무기군 끼위는 무기 속도 똑같죠? 예를 들어서 직검, 직검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무기가 있잖아요. 같은 이제 무기군 안에 있는 애들은 속도가 다 똑같은 거 같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알고요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전에다크스로3 pvp 열었었잖아요 근데 계속 하도 한 사람이 보타르트 쌍검 쌍검에 대해서 막 뭔가 열정적으로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프롬게임을 오래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 알고는 있었는데 혹시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또 전기 얘기? 아니에요 전기 얘기 아니에요 그냥 휘두르는 속도 요거 피드로는 속도 애초에 그때 PVP 했던 사람은 애초에 전기를 잘안 썼어요 리치 차이만 있는 거지 속도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따로 녹음을 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똑같은 거딱 보고 좀 허탈하더라고요 아씨 똑같잖아 <웃음>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 아 혹시 지금 스팀 한번 찾아주실 수 있으세요? 푸트다 지금 살수 있는지? 아못 사요? 아못 사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예전에 잠깐 디코로 뭔가 그 커뮤티를 니 만들어놨거든요 물론 5일만에 터지긴 했는데 이게 왜 터졌냐면은 사실상 그 사람 때문이었거든요 디스코드로 푸트다 그팔 자체를 올렸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몰라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들한테 문제 될까봐 강퇴 시키기 전에 얘기를 들어봤요 코트다 왜 이렇게 막 딸을 시키냐고 막 저한테 학교연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겠구나 해서 <웃음> 아무튼 그분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런 사람 있구나. 좀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웃음> 커뮤티를안 만든 이유입니다. 그렇게 유쾌하지 않는 경험이었어요. 아 <웃음> <웃음> <웃음> Yeah, yeah. 이거 잘 보니까 핵쟁이 같은데? 저렇게 굴러다닐 수는 없거든, 원래? 아, 핵쟁이 맞구나. No. 그래도 재밌나? 이 사람은 떨어뜨려야 될것 같아. 떨어뜨린 게 답이거든요. 아이디 한번 보자. 이 사람인가? 다들 이거 기억하세요. 한대 보자. 다들 신고를 먹여주도록 합시다.